봉봉도 괜찮긴 한데 소설가 제으로 갈게요 소설가 뭔가 렉카 쪽에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자 무난한 어. 게 소설가긴 한데 중앙에 일단 오르골부터 있으면 제거하고 가보자 왜냐면 관전이 안 뜨잖아 나랑 진짜 우연히 겹쳐가지고 안 뜨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안 뜨네 보낙 접으러 갈게요 오르골 이거 아씨 이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야. 일단은 이걸로 끝나야 합니다. 나이스 좋다. 좀더 끊어. 끊어야거든. 하잘 보고 잘 보고 지금 그렇지. 필평으로 마무리 본총부터 제거해 지가 뭐 없으니까 한번만 하자 어, 두번은 앱하고 포워드때문에 무리하면 안돼 이병 어디서 들린지 모르겠거든요 아아아아 저놈이 하서뭐 그냥 <웃음> 어, 제발 아 이거 한 번만 끊어주면은 내리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면은 이동 속도가 굉장히 극감하죠. 오케이. 오케이. 길막 안 됩니다. 선생님들. 길막 안 돼요. 어 지금 나풀 존재 되는 소리 듣고 싶어 지금? 어? 이 사람들아? 하하 <웃음> 미친 것들. 아 뭐야 여기 아 뭐야 여기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다시 나 그럴게요 아, 아. 어 진짜 역겹스 역겹스 역겹스 죽네 역겹스 어 고장 여기 있다 엘러구나 죽어 죽어 죽어 땡나이스 깔끔하게 잡고 여기까지 하자. 여 어. 여기까지 하자. 여 어. 여기까지 하자. 어여까지자여기까자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기지기 몸 바꾼다. 음, 음, 몸 바꾸지 마. 음, 몸 바꾸지 마. 이건 그냥 고막 따라가요. 나 위치를 알아야지 따라가기 때문에. 어, 득페까지 어? 도박 도박. 아집원주로왔는아 잠깐만 아, 어디갔어 이거? 야 응. 예, 새끼들아 어디갔어? 응. 잡으러 가야지 뭐 이거는 어떻게 응. 응. 응. 응. 응. 치료되고요 꺼지고 <웃음> 어디 내가 그, 그 이상한 그냥 어? 그 이상한 그냥 그 이상한 거에 당해줄 것 같아 내가 안 당해줘지 친구야 음. 좀더 노력해서 와 풀러풀러풀러응음냥풍으나으지 그냥, 그냥. 상남 으음, 풍탈 그냥 손내 대버리지 그냥 물이가 뭐 문다는데 이거. 잠깐만. 아. 프지 아프지. 그게 인생이야, 엄마. 어? 진짜. 위로 가자. 하는 건찮은데 이거 는데 이거 는뭐적아거 너무 하는거너다는 이거 는대회에서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아거야무아니거 너무 아 이거 해줍니다거슬리기때문거 너무 좋아. 거 너무 거너 와씨 옆으로 빠지는 한데 아나 아이스 그냥 괜히 빠져줘가지고 한대더 맞고 점프 해봐 점프 해봐 점프 해봐 응, 그냥 한대더 맞기 그냥 아아 아. 너는 인코스 타는 순간 죽는 것이야 응. 거기다 빨간 공이야? 아 빡세네 이거 굿. 이거 뭐냐 오르골 제거하고 싶거든 근데 안되니까 일단 지금 가자 근데 보통이면은 이제 근데 치, 친구 힙에서 라스티가 매칭인지 아닌지 알고 있으니까 안돼 체크는 가능하긴 한 생각해보니까 한척 해주고 지금 한번 더 형탈 해줍니다 뭐야 지금 또 가라고? 어우 감사하기 싫이 지금 또 가겠습니다요 지간또 <웃음> 한번 이용해주겠습니다요 아주 좋아요 어이, 거리가 안되네 용병님 거 어디 계신가요 위치 좀파악해볼까 저기 한 마리 어... 일단 순들이긴 하거든 가자 이 구하면 진짜 인정 구하면 인정 곤충하자 안돼 두대 죽나와 어, 이걸 피한다고? 야넌 인정이다 자란... 잘한... <웃음> 이 싸가지 없는 그냥! 에이 싸가지 없는 그냥! 에이 싸가지 없는 놈! 이네 싸가지 없는 놈! 무이 잡으러 가야지 그러면은 <웃음> 에이 플레이 없으면 져 있어도 뒤져! 니 어딜 하거 그냥 뒤져야지 그냥 누구 빼기 그냥 그오리골부터 제거해 주지 그냥 오리골부터 그냥 제거해 주지 그냥. <웃음> 야, 좀 죽어라, 왜안 죽냐, 저거는. 이 새끼 뭐야, 왜 이렇게 무빙 잘해. 어? 곤충학자 있어가지고, 이거. 무빙 그냥 예사가 아니구만. 이거 용부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용부야? <웃음> 아니 맞냐고? 그래도 뭐야? 완두콩이야? 네. 음, 완두콩 맞는 거 같긴 해. 리를빈이네, 리를빈. 어. <웃음> 이제 5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어, 야, 질감 네명인데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영기네 텃밭에서